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그동안 게스트분들의 머리를 도와드리면서 변화에 대한 초점 맞췄다면 어, 이제부터는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이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각 얼굴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어, 턱 쪽에 뼈가 유독 발달되어서 보통 이제 각이진 듯한 보이는 형이 이제 사각 얼굴형이라고 합니다 뼈가 아니더라도 이귀밑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나 여기 침샘 쪽이 붙어오신 분들도 이 역시도 얼굴 라인이 사각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자칫 잘못하면 은 너무 이제 강한 이미지를 주기 쉬운 만큼 조금 순화해서 스타일링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머리가 일자인 경우입니다 얼굴에 이제 하단이 발달한 턱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끝쪽 라인 질감 자체가 똑 떨어지게 되거나 일자로 떨어지게 될 경우 혹은 앞머리가 끝쪽으로 내려왔을 때 끝쪽이 많이 뭉쳐 있거나 모량이 많거나 일자 모양일수록 하간쪽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 앞머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머리를 5대5로 나눈 경우에는 어떨까요?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되는 아닙니다. 특히 5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간에 대한 폭 그리고 코에 대한 높이 그리고 뭐 콧볼. 코 모양에 대해서 집중되어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코 모양에 대해서 콤플렉스 있는 분들은 더욱 더 많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앞머리가 7대 3으로 나눠진 경우입니다 그 가르마에 대한 포인트를 옆으로 주게 돼버리면은 시선이 아래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턱을 좀덜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마에 대한 선 자체가 모양이나 깊이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요 취향이 맞게끔 가르마 선을 안쪽으로 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올백 스타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관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앞머리를 올백으로 넘기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냥 헤어라인이 전부 다 보이도록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앞머리 선을 끝쪽을 살짝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려보이고 싶으시거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제 더 살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앞머리에 조금 굵직한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각형에 대한 얼굴형은 최대한 둥그러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잖아요. 컬이 살짝이라도 C컬이 들어가게 되거나 J컬이 들어가게 된다면 은 일자로 떨어지는 단발보다 훨씬 더 둥근 느낌에 대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굴을 감싸주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손님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해드릴 수 있는 단발인데요. 바로 단발 오브 형태의 스타일입니다 볼륨 자체가 앞쪽이 아니라 귀쪽으로 생기면서 전체 이미지를 좀 부드럽고 우아하게 만들기 좋은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살짝 S컬이나 C컬을 조금 더 교차적으로 섞어 가지고 스타일링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 더 화려하게 연출도 가능합니다 단발에 대한 취향을 알려드렸으니 긴 머리가 또 취향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턱이 못부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감 자체가 긴 머리일 경우에 컬이 전체적으로 있는 머리 스타일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안 그래도 얼굴형과 이 턱이 발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강하고 강조되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긴 생머리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뿌리 볼륨을 남들보다는 두배 이상 넣어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추천해드릴 수 있는 긴 머리는 뭐가 있을까요? 붉은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아 그치만 펌을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통해서 층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어드 층이 잘못 날 경우에는 머리가 심하게 날려 볼수 있거나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데기, 그러니까 아이러을 조금 이용한다던가 이 겹겹이 층을 크게 크게 모양을 내주면서 그러니까 얼굴 자체에 감싸듯 모양을 내주신다면 은 얼굴형을 보완해 줄수 있고 좋은 디자인으로 이제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묶은 머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머리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만 이제 얼굴을 감싸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머리카락이 움직이면서 머리카락이 턱 뒤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턱 뒤로 어두운 배경을 이제 만들어 주면 은그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머리를 묶는 것보다는 이제 높이 자체를 조금 높게 주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연출시켜 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앞머리나 옆머리 자체에 대해서 애교머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각형에 대한 얼굴형을 알아봤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연아였고요 정보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